국물 나 그냥 끓여먹어 화가먹을때문에 해야 돼. 좀더덥칠까음 국물 양이 약간 좀남달라 여기야 음 여기 거짓말 안하고 오, 나 처음 보네? 진짜로 내가 이런데를 딱 찾았는데 지나가다가 훅 걸렸거든? 음. 근데 이 사장님이 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었다고 구독자 분이셔 맞지 아래 왔어요 어머 나구독자 네, 아니, 구독자님!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건 아니구나. 여기, 여기, 다 <웃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주얼. 네. 이해 최애 발전. 식사는 많 했어요. 네, 네 식사는 많이고요. 아, 그때 진짜 저를 우주의 기운으로 끌어당겼어요? 아, 우주의 기운이 우리 감사원도 아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는 메리트가 뭐냐? 일어설 수 없어. 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러면 또 나랑 <웃음> 그리고 술에 만취 됐을 때 일어나다가 술이 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니 오! 라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아저 진짜 개코죠? 아, 기가 막니다 아니, <웃음> 스테이 스테이 아니, 스테이 스테이 아니 스테이 아까 라면 <웃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어. 물어봤더니 라면을 끓이고 계셨다그래서또 이렇게 한.. 한.. 한.. 한 젓가락 아, 나무젓가락으로 또 맛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끓여주시다니 오 감사해요 아 진짜 와, 라면이 아 근데 국물 양이 약간 좀 남달라. 음 어때? 아니 이거를 사발면을 끓이신 거네. 아 그런가? 맞아요. 이치로 오. 소금양 그냥 끓여 먹어. 한번먹때때에 해야 돼. 좀더 넣을까요?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와. 음. 음. 아. 그리고 전 가장 사랑하는 라면은 너구리예요. 너구리너 나구리. 나구리. 그거 제가 좋아해. 네네. 인간나구리아좀 어, 즐거운 일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합시다 즐거운 일? 그래 좀재미있습니다나 앨범 나와 너가 즐거운 일은 아닌가? 내가 즐겁고 어 뭐. 즐겁지? 네 누나가 앨범이 나온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내가 곡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오늘 되게 아...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나 하려고 사실은 유튜브를 켰어요. 카메라를 켰는데. 하... 여러분. 거의 제가 유튜브를 오픈하고 이제 80일 만에 <웃음> 개명을 하게 되었어! 미안한데 디바 제시카 씨가 나한테 아 재한 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히 이름을 바꿔달라 했는데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아다 사실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사실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야 일단 주체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를 아. 누가 불러주는 그냥 언니 누나 이런거 말고 음. 그 제아의 무엇 이번에 앨범명도 뉴 e w s 거든 New s 인데 어 그래서 막 제아 셀프라 약 별의별 생각 많이 했어 막 제아 바이브, 제 젤러스 뭐뭐 젤러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아 러스부터 해서 막 어, 엄청 엄청 뭐가 많았었는데 이름을 딱 정했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딱 아, 니아 돼. 이름을 딱 정했는데. 뭐, 네. 어, 어. 나 뭐? 예그 대로. 제 월드, 마이 월드. 제 월드, 마이 월드. 제 월드, 마이 월드. 아, 저거 봐모르 왜, 왜, 왜? <웃음> 아니, 아 아직... 어. 왜? 좀보세야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어. 아니지 아니지. 응.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누나는 응, 원래 응, 응, 응. 가수적 재능보다는 어. 예능인의 재능이 더 크다. 그고 아, 제일 그, 먼저 얘기한 사람 나 아니야. 대구 응원을 하라고 했었던 조민재 군이 어, <웃음> 너그 얼마 전에도 또그 얘기 들었다아 근데 그쵸. 대구 응만으로 다시 재, 데뷔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는 음악 그,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다할 거야. <웃음> 여러분, 제야 월드로오세요 그 진짜 제아월드로 나는 그냥 세계로 쭉쭉 나갈 거가지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것을 내가 뭐 제아월드로 언제 바꿔야될까그 시기를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앨범 나올 때뉴스알프로 거듭나기 딱 전에 제아월드로 하자 심지어 나의 그 노래 그 세곡 중에 마이 월드가 있거든요. 오. 그 노래와 음. 같은 맥락이야 사실 오. 막 어떠한 파도가 이렇게 해도 기분 좋게 나는 나의 삶을 살겠어. 아, 약간 <웃음> 그런 약간 맥락인데 어. 그래서 여러분 제아 누이를또 사랑해 주셨던 분들 뭐이 채널이 뭐 갑자기 뭐 없어지고 다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계속 어, 계속 계속 사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아 월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에요. 음. 뭔가 내가 진짜 제아 월드로 바뀌면서 오히려 생각에 그게 시야도 확 넓어지고 또 디바지시카 또 씨의 또 어떤 조언도 왜냐면 유튜버 선배로서 조언도 받았을 때 아, 내가 나를 너무 족쇄에 가둬놨구나. 음. 너무 막, 에! 이만큼 안에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뭔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저제아 월드에서 재미를 찾으실 수 있게끔 또 삶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많은 기대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제 음원. 우와! 너무 간다. 아와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웃음> 내가 진짜 내가 눈물 내가 이제 눈물 날것 같아. 내일 나오는 제 음원. 아! 어떡해 나 지금 떨려 미칠 것같아 엄청... 6시에? 저녁 6시에 여러분 들으실 수있고요또 뮤직비디오도 보실 수 있을텐데 어 너무나도 기대가 돼 지금 진짜 제가 제 영혼을 싹다 갈아넣었을 정도로 정말 가장 제가 하고싶었던 말들이 다 담겨있고 그냥 그냥 제아 그냥 제아인데 더 나은 제아 뉴 f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아월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